안녕하십니까 푸티성형학회장 고익수입니다 실 리프팅이 어느 정도 유지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죠 어떤 분들은 뭐 하고 나서 뭐 일주일만 지나면 다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부터 그리고 뭐한 4,5년 지나도 뭐 멀쩡하게 유지된다는 이상한 얘기까지 실을 우리가 얼마나 두꺼운 실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1차적인 차이가 납니다 아주 얇은 실 뭐 어, 따끔해서 아예 되게 얇게 들어와서 뭐 피도 별로 안 나는 그런 실을 사용하면 마치 그냥 당기는 느낌 정도 잠깐 있다가 마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거를 2주 이상 간다고 하는 거는 조금 이상합니다 사실 실 자체를 뭐 100개를 넣었다 200개를 넣었다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실이 아닌 다음에 정상적으로 웬만한 정도의 두께와 강도를 가진 실을 했을 때의 문제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께를 뭐 실의 두께를 어 원부터6 정도까지로 나누는데 보통 우리가 웬만한 실의 두께는 1번이나 2번 정도 뭐 3번 4번으로 넘어가도 사실 두께가 이렇게 두껍다고 볼 수는 없어요 1번이나 2번 정도의 두께 그걸로 사용했을 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효과의 유지기간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하, 실로 하는 곳 중에 하나가 여기 불독살 여기 볼처짐이거든요 이 볼처짐을 여기가 살이 지방이 굉장히 축적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축적돼서 나이가 들면 이렇게 툭 떨어지면서 여기가 늘어지게 되죠 턱선이 깨지면서 이 저, 지방이 충분히 무겁게 축적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잡아당겨서 여기다가 실로 걸어주면 아무리 두꺼운 실로 올리더라도 실이 한달 내지 두달 정도 잡아당기는 느낌이 있다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툭 떨어지는 느낌이 나면서 뭐 실을 했는데 뭐 똑같애 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실에 가해지는 무게 자체를 줄여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에 전반적으로 지방흡입을 해서 무게를 줄여주고 그렇게 가벼워진 불독살을 위쪽으로 올려서 여기다 걸어주게 되면 이 실이 감당해야 되는 무게가 훨씬 더 줄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가벼워진 살을 들어 올려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들어 올린 채로 유지하게 되면 그때까지 들어 올려져 있던 그살의그 그 모양대로 얼굴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좋아진 그 리프팅된 그 효과가 훨씬 더 오래 유지될 수 있어요 뭐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그렇게 갈 수가 있는,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기본적인 문제점들 뭐 지방의 축척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실에 의해서만 의에, 유지되는 것은 어떤 것이나 녹는 실이건 안 녹는 실이건 다 똑같이 대개는 3개월 정도의 강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또또 또 하나의 큰 예가 여기는 지방을 빼야 되지만 이쪽 인디안 주름 쪽에는 지방을 좀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쑥 파여 들어간 곳에 어느 정도 넣고 살짝 당기면 통통함이 유지되면서 싹 올라가는데 여기가 꺾어져 있는데 그거를 실로만 잡아당기면 여기가 오히려 우그러지면서 모양이 이상하게 되죠 그러면 은뭐 실로 해서 좋아지는 것보다 실로 해서 근데 더 이상하고 나빠졌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실 자체는 떨어진 것을 올리고 벌어진 것을 모으는 역할들을 충분히 할수 있지만 그 실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잘 정리해서 실이 좋은 역할을 할수 있도록 잘 해주는 것이 실수술의 관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